기도의 돌발 변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장로교 교리가 예정 교리인데 장로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에베소서 4장 27절 그렇게 다 예정되어 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다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예정된 순서대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된 교리는 마치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내 기도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내가 강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능력과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 기도해 너 순종해 너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지자 내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누군지 아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지어서 만들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어서 만들 거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가문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자유지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 정말로 신비하고 신기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도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융통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융통성 자 여러분 용통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꽉 막힌 사람은 그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방정식도 그러잖아요 상수가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수가 있고 항상 테이블에서 변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막 새술로 만들어지고 생빛 조각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꽉 짜여져 있고 정해져 있다 보면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자 두지 속에 들어간 사도세자 있잖아요 영조가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그 영조가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 총명해 너무 지혜로워 똑똑 막 글공부를 하는데 막사서삼경이 뭐니 막다 외워버려요 근데 성장하면서 사춘기 때 어떻게 해요? 잡기에 능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은 안 보고 글공부는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고 속상해요 영조가 어렸을 때부터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막 아들이 잘 대답해요 그래니막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성장하면서 아이가 새로운 사상에 발달해지고 몸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요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몸이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판에, 판에 박힌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두지 않으세요 음. 같이 봅시다 미래는 창조적으로 살수 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보위사이신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율법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율법을 뛰어넘어 버려서 죄를 짓는 방법 죄를 안 짓는 방법 죄를 이기는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 하라, 하지마라, 하라, 하지마라. 잔소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는,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율법이 분명히 있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에 갈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아, 그러면 제가 용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시키셨는데 그 성령님은 더 보완을 해주셨어요 혹시 옆으로 뒤로 개구멍이라도 생겨가지고 죄를 또 지을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완벽하게 보완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부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율법 자체는 흠이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어려워해요 지키는 것을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안 지켜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달프고 힘든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는거야. 나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야 능력이 오고 기도해야 하나님에 함께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사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이나 기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건 육체의 기질은 육체를 통해서 말미암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기질이나 성격을 이야기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말에 내 감정에 내 기본에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자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전문가고복음을변중했어도 자기는 항상 나는 버림을 당할까 항상 조심했다 천국도 갔다 오고 삼총촌에도 갔다 오고 수많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의 괴수야 나는 도둑놈이야 도둑의 괴수야 도둑의 우두머리야 나는 만삭되지 못해 자 10개월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10개월 맞나요 10개월이야 12개월이야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얘를 뵈어 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수준이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생각이 맹하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높은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말발로 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인생 경험으로 막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나는 항상 당신보다 못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만 못합니다 예. 바울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길의 끝에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거야. 할렐루야. 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자식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나이 들면 다 철거당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내가 몰래 주질러왔던 모든 죄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 법원에 갔어요. 내가 오늘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것을 봤어요. 가만히 봤어요. 휠지어탄 할아버지, 조폭 출신 젊은이들, 또, 자이든타이든 사기당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피해자들 그 옷을 입고 수영생활하는 사람들의 옷 입은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있고요 밤색 옷도 입고 약간 하늘색 빛깔도있고옷 색깔이 몇 가지 색이 있다고 거들 가만히 봤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판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지방법은 1심에서는 이렇게 선고가 이뤄졌고 어떤 사람은 막 기각하고 또그 어떻게 기간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기도 하고 돈을 대서 막 하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먹여 살리는구나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뭐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좀 무합니다마는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재판을 받는 데서 뻣뽀하고나 우울합니다 나 떳떳합니다 죄안 지었으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에 앉았는데도 할아버지가 막 아이고 판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설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또 마귀가 죄를 막나야라고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틀먹일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장에 시니까 심판대 앞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방청 방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가서 내 죄가 쫙 나열이 된다면 설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지옥 따라가지겠네.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아버지. 나는 이 영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그표는 한마디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요 꼭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사단은 공중본세 잡은자로서 아직도 이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사를 강력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실체가 자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면 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혼신해 버리거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찬양을 해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찬양의 능력이 다르고,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 교에 회 대해서, 그 송도에 대해서, 메뉴를 하나님이 새로 막, DNA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나는 비리비리하고, 별벌이롭고, 별벌이롭고 그러는데, DNA 구절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능력을 줘버리시는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큰 문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서 헌신을 하잖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또 싸워요. 은혜 떨어지고 약벌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약, 기도 약벌 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헌신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가만 앉아 있어요 앉아 세상에서 유명하게 될 사람아 내용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껍질이 얇아지고 은혜 받은 내용이 두터워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기질이 나오고 내 성향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줘 나이 어린 사람에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 내 영이 진짜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뭐냐 사회에서 통하는 거야 사회에서 내가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더 정확하고 내 판단이 확실해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께 만나서 치고 받고 싸고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야. 교회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미흡했어요. 내가 부족하네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더 기도해 볼게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더 부족해요. 항상 여러분,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부서나 팀원들이 있을 때 내가 지도자고 리더니까 내말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집사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많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목사님이 왜요 아니 사모님이 왜요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보고 뭐 용서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는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주님도 겸손하구나 집중해서 보세요 행동을 달아보신다그랬잖아요사무엘상 2장에 여러분 한나가 털 고통을 당해요 분인 나에게 얘도 못 낳는 여자라고 핍박받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게 소용이 없고 근데 한나가 그래도 한나를 막 격동해 분인나가 부해가 난뒤 부하를 질러 분인나야 그래서 분인나 부해가 난다 그러면서 한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열받고 열받고 열받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전에 가지고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막 속에서 우라통을 막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온갖 욕설을 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해 버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꺾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죠? 오늘도 철회할 시간 됐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방 딱 메고. 하, 얼마나 운이스럽습니까? 천국에서도, 천국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 천국의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 아내, 또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웃음> 천국에 기도해 집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제가 전도한 사모님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이 18세 18살에서 한 22살 정도 되버리는 처녀 아가씨 몸으로 그런 몸으로 변화되 가지고 천국에서 손잡고 손잡고 와서 천국에 딱들어갔자 마자 그분들이 와서 마정을 나왔어요 아 우리 손주 사이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은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와서 할렐루야! 야! 김영도 목사! 절대 그러잖아요. 존댓말을 하더라, 존댓말을. 할머니! 할머니라 그러지 마! 내가 어디 할머니냐고. 90, 한 분은 95세 돌아가시고 한 분은 88세 돌아가시고 아마 그랬나? 87세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시는 그런 성도의 가정이 있어요 성도의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이 많이 찾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해서 주님은 내거야 주님 내 집에 옷이 없어서 근데 집이 커야지 집이 이만한데 자기 머리밖에 안들어가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교회가 이만해.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한 사람 신랑과 신부 두 사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음. 교회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사단에 공격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충동질을 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거짓 목자들이 많고요. <웃음> 가짜 성도를 양산해 내고 거짓 종교인들을 충동질해요. 그럼 누가 거짓 목사고 누가 거짓 교회고 가짜 종교인 거짓, 거짓 성도냐 지금은 다 교회 안에 출입하고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가짜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가짜가 될수 있고 당신도 가짜가 될수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세상적인 말을 주로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야 정치권 정치권을 동원해서 또충동지나고요또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강조를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때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별 도리 없어요 도망치거나 숨거나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수동적으로 너무나 양과 같은 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잡혔어요 야구부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야이한명 가지고 안돼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 누구야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 그놈이 말이야 옛날에 도망자였는데 지금은 공공연히 사람들을 많은 데 가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더라 베드로 요한 그 인간들을 잡아야 돼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설교가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신감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메시지가 심히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내가 배신자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시면 3천명씩 5천명씩 회개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나는 그냥 줄줄줄줄 책 읽듯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았는데 낮중에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쭈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려요 여러분이요 부영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당신들이 하나님아들 낳사는 예수를 십자가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짚고 통곡하면서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불러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현실로 짧고 지금 미국 뉴욕의 제3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지니까 막 뒤집어진답니다 회개하고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사도 걸려서 죽고 간호사도 걸려서 죽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 그 군인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말도 바꾸고 행동도 다바꿔는 것이 회개예요 믿습니까 왜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첫째 조건이에요 회개가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군사들이 네패씩 자기를 지키는데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졌는데 잠을 꾹 자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정신 차려 일어나 착고가풀어지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자 감옥문이 첫째 문이 열어주고 둘째 문이 열어주고 계속 자동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열어지는거야 응? 빨리 나가라 나는 여기 있으면 안돼 알고 보니까 베드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응?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응?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어,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막 선거들이 막쫙 방언으로 오기도 하고 탁탁탁탁 다다 왜? 베드로가 다음 날 조용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끌어내려서 착고가다 풀어져 버리고요 할렐루야 강력한 기도의 불지점 만에 묶고 있던 모든 과거의 죄 나를 묶고 있던 속박, 가난, 질병,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째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은혜 받으면 나의 죄가 생각이 난다 죄를 아주 좀 물리하고 죄를 생각하자고 이빨을 깨물고 자기 뺨대기를 막 때려가면서 내가 영으로 살지 못했군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도 영적으로 키워야 되고 나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죄사함을 받으면서 죄림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춤을 막덩실당시 춤을 할수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으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자식들 달달달로 외워야 돼. 성경 봐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만 이걸 표현할 때 귀신은 절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이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자꾸 귀신이 육체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귀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꾸 연약함을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어떤 틈이 생겨서 말로 탁 까먹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귀신 내안에 육체를 공격했어 내 육체 안에 어느 한쪽이 점령당했어 귀신에게 나의 인격 어느 한 부분에 연약한 인격 말로 인해서 오는 죄 생각으로 죄 마음으로 죄움직인 어떤 행동으로 누가하고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돼. 철철 철 있는 사람이철든 사람이 먼저 푸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쪽에서 내가 점령을 당하면 귀신이 그 부분을 통해서 잠식을 해서 들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귀신들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혼은 건들질 못해요. 사실은. 근데 왜 영이 귀신들고 리 정신이 왔다갔다 하느냐 육체를 통해서 어느 한 부분을 정복을 당했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반적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귀신이 역사할 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육에, 육체를 통해서 육신에게 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육에 거하는 귀신은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저, 저 사람 영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 정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영이 잘못되고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점령당한 그 부분이 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역사하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래서 영과 정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육체만 공격하고 육체만 괴롭게 하면 그냥 뛰어내려 버려 자기를 어떤 부분에 막 던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나 정신이 건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려고 하는데 건강해지려면 내 육체가 지혜를 보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한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이 혼란스럽고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생각하면서 옳지 내 육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영들이 내 정신과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명론이 따라갈 죄다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포한 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론이 내육체 있는 내 귀신이 떠나갈 죄다 내 영혼의 영향을 미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정신의 영향을 미치는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내 육체도 은혜를 받고,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회복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교회가 막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판, 사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해도 안되고, 저거 해도 안되고, 뭐 해도 안되고, 뭐 해도 안되고, 안되고, 안되고, 안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교회가서 기도하자! 가자! 그래서 개척교회 때는, 항상, 교회 안에 붙어있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기도를 막 하고, 찬송을 매곡쭉 하면,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야요새봐주아 사모님 이리 와 우리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셔 당신 친정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때가 되니까 척척척척척 구원받을 사람 창구의 생명체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등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양가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진짜 능력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앞으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망에서 이디오파 여왕의 국고 내시 간다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을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내시는 떠나가고 빌립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40몇 km, 킬로, 50km 킬로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그러니까 순간 이동해버려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빌립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능력이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더 많이 능력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날이 더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순간이동도 할수 있고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신방한 가정의 개가 나에게 기도에 안수기도 되더라고 줄둘줄둘 따라다녔잖아요 김 목사님 서운했어요 아니 개가 나한테 박성순 집사님 집에 개가 나한테 꿈에 말을 하더라니까 서운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해 주는데 왜 나랑 개라고 축복 안해 주십니까 안주기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개가 엄청 커졌어요. 안주기도 한번할 때마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만해, 송아지만해. 그래서 막 기도를 막퍽 올려서 막 주님 이개팔자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막 고개를 막 부르트듯이 막 강력하게. 그러니까 개가 어, 어 아멘 어한번 하고 아멘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자기 집에 개 있는 집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개 진짜 안수기도 많이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개를 대표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안수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신체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성령의 불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